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 오늘은 주방 수납할 때 간단하고 도 쉽게 할수 있는 주방 수납 팁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키친타올 심이나 휴지심으로 벌어지는 집게를 수납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고정이 되는 집게인데요. 혹시나 고정이 되지 않는 집게 같은 경우에는 좀 수납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휴지심이나 키친타올 심을 잘라서 수납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또 수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날이 날카로운 마늘 자르는 도구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날이 또 날카롭고 벌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병을 이용해서 어, 수납을 해봤는데요 약병을 잘라서 아랫부분은 이렇게 날카로운 마늘 자르는 도구를 어, 넣어서 수납해고요. 쌀용이니까 어,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조금 길게 잘라야 지 짧게 잘라긴되는데 깔때기를 이용하셔도 너무 좋아요. 커피 캐리어로 이렇게 기름바지통도 만들어 봤어요 저는 보통 이제 두 종류를 쓰는 편인데요 기름바지통을 만들어 놓으니까 좀 깔끔하게 수납이 되는 느낌이고요 항상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느낌이라 이렇게 좀 수납을 해 놓는데요 어, 다른 것보다 이게 종이니까 또 기름 흡수도 되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편하게 지금 이용하는 주시고요 혹시 좀 오래 쓰시는 분들은 테이프나 이런 걸로 부착해서 쓰시면 어, 너무 좋은 또. 받침통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기름뿐만 아니고 주방에서 쓰시는 것들 이렇게 재활용품 이용해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덜어놓지 못하는 설탕이나 여러가지 조미료, 카레 서늘한 곳에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실온에 두기도 하잖아요 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릇에 덜어놓지 못하시면 잘 밀봉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밀봉할 때 음, 페트병 뚜껑을 이용해가지고 잘라서 음, 따르기도 쉽고 밀봉도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어, 콜라병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봤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여기 안에 이 정도 입구를 자르실 때는 조금 만 자르셔가지고 여기 안에 넣은 다음에 이쪽을 꽉 밀봉해서 제 저번에 어, 잘랐던 고무장갑으로요, 이렇게 음, 잘 묶어주시면. 어, 물건이 또잘 되기 때문에 쓸수 있고요. 또 이런 거는 더실 때도 너무 편하게 또 어, 더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빨대를 이용해서 젓가락 수납하겠네요이 어, 빨대를 한 4등분으로 잘라주시면 한두 마디 정도 되는 빨대가 되거든요. 이 빨대를 이용해서 어, 젓가락을 끼워주시면 되는데 손님 접대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벌 젓가락은 꼭 이렇게 남잖아요 어, 남는 젓가락 수납하실 때 고무줄이나 뭐 다른 걸로도 수납하시는데 빨대로 이렇게 껴서 수납하시면 조금 깔끔하고 어, 쉽게 수납하실 수 있거든요 어, 잘라서 여러 개로 이렇게 수납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쉽게 수납하실 수 있으니까요 빨대로 젓가락 수납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는 젓가락을 이용해서 수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나눠져 있는 바구니도 있지만 집에 혹시나 나눠져 있지 않은 바구니들도 있잖아요 혹시 나누고 싶은데 못 나누시는 경우라면 이렇게 나무젓락 고무줄을 이용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지 않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에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나눠진 바구니를 쓰면 좋기도 하겠지만요 혹시나 이런 바구니 때문에 다른 바구니를 사야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이용해서 수납하시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지금 고무줄을 이용해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음,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수납이 되고요 어, 오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을 좀 잘라서 쓰시는 것도 어,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어, 바구니를 또 쌓아 보실 수도 있는데요 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수납을 했는데요 이렇게 위아래가 맞지 않아서 어, 혹여나 위에 쌓고 싶은데 제대로 못 쌓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양쪽 끝에, 끝부분에 어, 놓아주신 다음에요. 그 위에 또 바구니 하나로 올리시면 편하게 또 수납이 되거든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납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재활용품으로 수납하는 팁 알아봤는데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기주부였습니다.